이제 1 7년된물원 봉산교회가 기도의 집을 오픈하게 되어서 한축하하를립니다0 0 0 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 0 0하0원1 0 0 0상원1 전제한, 전제한 단어 상실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상실했는가? 아, 몇 가지가 있지만 문제는 저는 이 시대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영성을 상실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상실했어요. 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을 상실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갖고 오래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이 뭐냐 영성이는 거예요 영성에 대해서 설교하고 영성에 대해서 말하고 강의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안타까운 덕목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영성 아,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할때 지금 우리들 이 시대는 어떤 믿음으로 됐느냐? 영적인 믿음이 된게 아니고 육적 믿음이 됐어. 육적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어 그다음에 그 모양만 있고 경건의 연습만 하고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없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성을 잃어버리고 육적으로만 우리가 믿는 내 익숙한 사람들이 됐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성공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받은 것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되지 않아요. 성령은 첫째는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회적인 거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거예요. 충만은 여기에 물을 가득 데, 이, 담아놨다 하더라도 이제 일회적으로 충만입니다. 오늘 가고 내일 가고 그러면 이건 계속 충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부어야만 충만이 되는 원리와 똑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성령 한번 받은 걸로 대단한 줄로 알고 옛날을 울고 먹으면서 계속 신형성을. 네. 그러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적 믿음으로 된 것이 우리들의 오늘 비극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영성이 회복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 네. 네. 제목만 얘기하면 그래요 이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또 따로 얘기해야 되지만 제목만 얘기하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방법 요령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 충만해. 두 번째는 기도 충만해. 세 번째는 성결 충만해. 네왜 성결 충만해야 되냐? 성결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결 충만은 하나님의 영은 성결하신 영이야. 그런데 성결하신 영이 더러운 영에 와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해야만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아, 네, 아, 네. 함께 하시는 것입니 아, 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시대에 잊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경험 하셨죠? 네.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시는 분이 우리 양장노님이나 계신가? 네. 그런데 옛날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한국에서. 네.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죠?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 어렸을 때 헌금 주어서 보낼 때요. 옛날에는 새로운 집회, 집회, 돈. 새로운 집회를 얻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가난한 때니까, 그래서 날아 빠진 돈이거든. 그런데, 부모들이 다리미질 해가지고, 네. 헌금을 다리미질 해가지고, 빡바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서 가서 헌금으로. 네. 옛날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어요?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산에 가서 얼마나 솔뿌리고 자꾸 기도했어요. 그죠? 삼각산이 유명한 산이야, 그게. 네. 삼각산에 가서 밤을 세워 기도하고, 어, 거기 변변한 소나무가 없어. 만만한 것은 다 뽑아가지고. 네. 소나무를 뽑아야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막 억지로 뽑는 사람도 있어. 근데 원래는 하, 소나무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더니 소나무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분이 예? 소나무가 빠지도록 해야 된다 고 그러니까 일부러 빼는 사람도 있어 빼면 되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의 과거 네. 산 기도 얼마 다녔습니까? 기도원에 얼마나 다녔습니까? 네. 옛날 부흥회는 일주일씩 했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웃동네 나는 시골 출신인데요 시골에서 부흥회 한다그러면 일주일씩 말이죠 막한 10리 20리도 막 걸어서 가는 거야 네. 또 옛날 부모님들은 좀 멀면 거의 소단지 조금만 거 갖고 가서 거기서 밥에 먹으면서 부흥에 참석했어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거예요. 아, 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순봉교회가 조용기 목사님이 훌륭해서 저절로 된줄 알죠. 네, 훌륭한 사실 백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하는 훌륭한 분인 것은 사실이 에요 내가 서대문에 있었어요 여의도 가기 전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60년대 초 대학생인데 어려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기도원도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다니고 뭐 은혜 받는 자리는 내가 많이 따라다녔어요 네, 용문산까지 가요 경상도 그런데 내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도 특별 집회가 많이 있었어요. 서대문 내거리정십자병원 앞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들으면 내가 대학생 때 내가 들어도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엉망진창이야.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 나는 신학 공부 안 했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는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신학적으로 안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국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큰교단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권고하고 강단에 세우고 자기도 가면서 강단 교류도 하고 그들을 잘 지도했어요. 그래서 위태위태 했는데 제대로 간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그걸 말하는 려게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의 교회가 잘된 이유가 뭐냐. 6.25 동란 후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팍 눈물로 기도하고 아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면 좋은데 네. 네. 그런데 내가 네. 뭔 얘기다 그랬지 내가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네. 6.25 동란 후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가난 중에 그냥 있지 않아 어려운 중에 그냥 있지 않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은혜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 오면 왕따 되는거야 네. 왜? 나만 은혜 받았지 우리 교회 200명, 300명, 500명 다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안받았어 그러니까 저거 미쳤다고 그래 가지고 왕따 당해서 날마다 눈물로 사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갈 만한 데가 생겼어 그게 서대문 순복음교회였어요 네그 사람들이 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가면 엉터리 목사 한 사람보다 나요 아 엉터리 목사가요 1년 열두달 가야 이 전도 하나 안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전도하고, 아, 네. 목숨 걸고 기도하고, 아, 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아, 네.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을 살아왔습니까? 아. 우리 한국 교단이 그래서 부흥돼 순복교회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몇십 명, 그 다음에는 몇백명 그런 사람이 몇천명 모이니까요, 몇 수십만 명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거야. 아.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걸 보고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령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피커가 1973년 빌리그라 목사 한국에 왔을 때 기독교 이천년 역사 가운데 100만 명이 한 자리 모인 것은 세계 최초. 네, 꽤 그때 피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들었던 리듬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희망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지금 이 성령 충만한 영성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마당에 플러싱 제가 오늘 울된동창위에 처음 <웃음> 왔는데요. 자리가 아주 좋네. 네. 여기 플러싱에서 예, 상처받고 세상에 방황하는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좋은 기도의 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네, 그러려고 하면 원장부터 기도를 빡세게 해야 되는 것입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도의 불, 기도의 영이 전달되고 아멘. 이게 옆으로 나가야만 아멘. 여기 온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을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음? 오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에, 회복될 것이 뭐냐? 첫 번째 영성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네, 기도. 네. 그런데, 이 기도의 집이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지만, 기도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암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3년 6개월을 앉아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기도는 산신령님 믿는 분도 기도 잘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네. 장독관 신믿는 사람도 기도 잘해 그럼 어떤 기도에 되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아, 네.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영을 가지고 아, 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 네. 그러려고 하면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야 돼요 아, 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인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네.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할 때 유효한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세상 사람들 뭐 어떤 종교든지 다 기도가 있어요. 뭐 이름이 다르지만 명상하는 것이고 뭐 묵상하는 것이고 뭐다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만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다른 기도는 자기 혼자 깨닫는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 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믿음이 다운됐고 미국도 다운되고 세계적으로 다 다운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종말적 증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말적 증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계와 그리고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 심령을 믿음의 기도로 살려야 된다는 겁네 살려야 된다는 겁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돼야 순전한 기도가 될수 있어요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게 그냥 기도만 있는 것은 사실 영기도 하고 똑같죠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아, 네. 네. 믿음의 기도가 역사 하는힘이 아, 네. 네.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하면 청순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 네. 미국도 그런 믿음 가졌어요 그런 믿음 가진 때가 언제냐면 어느 때에요? 청교도 시대에요 청교도들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퓨리탄이라고 해요 네. 근데 퓨리타는 퓨리 대해서 온 말이에요. 예, 네, 순결하다, 순수하다. 우리 믿음이 불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우리들은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참 믿음을 잊어버리고 불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 교회 와서 딴 생각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한 생각.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우면 내가 장사가 잘 될까? <웃음> 큰교회 가면 내가 보험을 좀잘팔수 있을까? <웃음> 교회 나와 있어도 예수 믿어도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그 아, 네. 퓨리탄이 어디서 왔느냐? 영국에서 왔잖아요. 네, 메이플라워 타고 1620년에 왔는데 사실은 1 5 3 0 4년부터 영국에서요 헨리 8세가 개인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그때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이제 한1 0년 지났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로 교황청, 로마 교황청, 옥별계 이게 단절하는데요. 단절해가지고 자기가 교황청하고 단절하고 자기가 교황 같이 돼버려요. 이게 국교회, 영국 국교회. 에피스코파르처치가 영국 국교회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됐는데 예배드리러 이제 개혁교회가 됐다고 해서 성도들이 목사보다 사실은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고 더 순수하고 더 똑똑해요. 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야. 근데 교회 개혁됐다고 해서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일려고 가서 보니까요. 예배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 하나도 개혁이 안 됐네. 왜? 영국 성교회는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셔만 시은 가서 예배드리면요. 그게 카인드가 개혁교회거든. 리포드 처치예요. 그런데 왜? 교리적으로 완전히 개혁이니까. 개혁신앙이니까. 그런데요. 예배드리는 모습은 성당하고 개두리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을 했어 아니 여기 우리가 개혁하려면 안이나 껍데기나 똑같이 해 아, 네. 왜? 속은 했는데 껍데기는 왜 안해요? 아, 네. 껍데기도 해야 될거아니요 아, 네. 모양도 바꿔야 될거아니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제사식으로 해서는 아, 네. 되겠습니까? 아, 네. 우리는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아, 네. 왜 이렇게 개혁을 절반만 합니까? 아, 네. 온전히 순전하게 하세요 아, 네. 하고 떠든 사람들이 퓨리탄들이야.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냥 핍박과 박해와 메리 여왕을 통해서 이제 대대로 막 어렵게 힘들게 하니까 네덜란드로 가세요. 도보 해역을 넘어서 네덜란드로 성도들이 피난 가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네덜란드가요 여러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세계 무역의 50%를 조금만 네덜란드가 다가버하고 있어요. 네. 동인도 회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을 갖고 사니까 그들이 따는, 사는 땅을 축복하셨어. 네덜란드가. 네덜란드가 원래 이거 돌아가는 데 아니에요. 네, 그뭐죠 그 풍차. 아 풍차. <웃음>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안나서 <웃음> 풍차가 돌아가는 나라인데요. 땅이 바다보다 낮아. 그런데 그런 땅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니까 그 땅을 축복하셔서 세계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데 영국이 세계에 제패하고 스페인이 제패하고 그럴 때. 네덜란드 도 막상막하로막강한 나라였어요 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가니까 그 때문에 땅의 복을 받는거야요네 성경이 뭐라 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더니 너로말미암마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추와 가시누모가 난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내 가정에 있으면 내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복을 받고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쓰면 이 시대가 복을 받고 아멘. 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네. 내가 내의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별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소, 소생이 복을 받고 내 땅에 내가 땅 짓고 있는 내 땅에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성읍에서도 받고 나가서도 복받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지 아, 네. 제 말이 아니죠 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회복해야 되냐? 믿음을 믿어. 예. 이게 불순한 믿음이 순결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순결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우리 인간들끼리 사랑할 때도 순결해야 돼. 다뭐 뼈가 들어있고 뭐고 뭐 복잡하고 들어있어서 관계하면요 이건 참된 교제가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산믿음이 되어야 돼요 네. 산믿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한 영성이 회복되어야 참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왜? 야구보서 2장 26절에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성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영성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 산믿음이 된다 안 그러면 죽은 믿음이 된다 네. 그 다음에 네. 우리는 회복할 것이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네. 하나님의 형상은 뭐 형상이 없다는데 형상이 하나님과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래서 왜 없으니까 없는 형상을 만들면 그게 문제야 우상이 되는거야 형상이 없다는데 또 형상을 어떻게 본받아. 이게 복잡한 얘기에요. 그죠 <웃음> 네. 그런데 아무 복잡하지 않게 들은, 들으니까 이게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고, 아니 형상이 없다는데 형상을 회복하라니까 어찌할고, 이런 마음의 감동과 의문과 질문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지 아니면 그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질문이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장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2장 초판에 성령 받죠 2장 후반부 이후에 보면 성령 받은 그들이 뭘을 하냐면 가서 설교를 해요 쉽게 말하면 선교 전도를 한단 말이야. 아, 네. 네. 전도 선교 하려면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니까 선교가 되는 거야. 아, 네. 그런데 가서 선교했어 근데 베드로 뭐 요한 뭐 사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별걸 다 물어보지. 네. 물으나 만한 걸 물어보니까 기가 막혀서 여러분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예수 믿었거든? 근데 아무 쓸모가 없어 그 믿음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아니고 발발 떨고 난저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런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네. 무슨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야.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가서 예수 죽이고 자기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3,000명, 4,000명 모여 있는 데서, 목숨 걸고, 아까는 목숨을 중요하게 해야겠는데, 이제는 목숨을 걸고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멘.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아멘. 당신이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에서 흘린 그 피로 만내 아마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라고 강력하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는 예수 죽인 사람들, 베드로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네, 네.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다는 네.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때 감동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데 감동은 방법으로 주는 게아니에요 성령으로 주는 거예요. 아, 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아, 네. <웃음> 그러면 형상이 없는데 형상을 어떻게 또 닮냐. 네. 첫째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아, 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아, 네. 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네. 그런데 사랑이 돼야지. 사랑이 안 되는 게 골치 아픈 일이야. 그죠? 네. 그래서 인간부터 사랑하면 사랑이 안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아,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복음을 깨달아야 돼. 아, 네. 은혜를 깨달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아, 네. 왜? 성령이 알게 하시고 아, 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아, 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기 아,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아, 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묻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그렇게 묻는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아, 네. 그리하면 주 예수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되길 아, 네. 올 것이다. 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사랑만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의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시편은 편 가운데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금유리하게 달라. 네,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의가 의거든요 정의는 똑바르고 에, 오른 것, 똑바르고 오른 것. 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때 똑바르고 오르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똑바르고 의롭게 삽니까? 아이고. 나도 설교하고 여러분들 듣고 있지만 나나 여러분이나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예. 네. 의로울 수가 없어. 의인은 없나니 더러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도 없그랬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왜의의이 없는가 내가 이제 생각해 보어요난 상당히 양심적으로 사는데 왜 내가 의 의가 없는가? 내가 뭐, 이게, 평소에 살때 보니까, 계산을 해, 계산. 예.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수지 맞나, 내가 믿지나. 계산해, 장사 안 해도. 네. 모든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하고 이럴 때, 예. 네. 내가 이득이 되나, 손해나 계산하더라. 그러면 그것이 바른 것입니까? 아니죠. 바른 것은, 정말 공평해야 돼 공평 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인간은 공평하려고 해도 공평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의지만또 하나의 의는 공의가 있어요 그 공의는 나 혼자 똑바르게 했더라도 공적으로 보면 똑바르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또 공의라는 것은 이 의정의하고 또 다른 거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에 노래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어서 찬송했다. 그럼 나는 의야.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바른 거 좋은 거 했으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가 집중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있는데 나 혼자 찬송하면 그게 공의가 될까요? 네. 방해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예,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온전하게 살도록 탁 노력해야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안 되지만, 그, 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이 이미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완성은 아니야 우리들이 하려고 해도 다 끝난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왜? 오늘 자랐다가 내일 또해가다 뒤집어져가지고 불공평하게 할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의의를 본받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진리 그러면 뭐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진리는요. 진실한 것이 진리예요. 진실해야 돼. 우리가 말할 때나 사람을 상대할 때나 진실한 것. 그것이 진리의 사춘이야. 진리 그러면 대단한 것 같죠? 아니야요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진실해 <웃음> 이것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 형상을 요구하신다면 뭘 요구하시는가? 올리네스 거룩함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이 얘기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네. 거룩할 것을 벌써 주문했어요 그래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할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프랙티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원래 프랙티스 연습이야 한 번에 안돼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 이것을 가리켜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 네. 연습의 결과로 전문가가 되는 거지, 꿈잘 꾸어서, 뭐, 피아노 잘 치고, 뭐, 이거 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본받도록 해야 된다. 무엇이 거룩이냐? 그건 또긴 소리가 있지만,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건뭐 천천히 거룩하고, 폼 잡으면 그게 거룩한 거냐? 아니. 네. 거룩한 것은 진리, 의, 이런 것들이, 앞서 말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백감해가지고 뒷받침해가지고 나오는 인격 행동이 거룩한거뭐 아, 예. 예. 포음 잡아가지고 거룩이 되는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복할 것 오늘 세가지 얘기했는데 기도의 집에 예. 이런 덕목도 예, 예. 필요하고 또 우리 모든 크리스탄들에게 이러한 덕목이 필요한지 믿어서 아, 예. 자 이렇게 하면 회복해서 살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28절에 보면 그 결론이 나와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야 네, 창조하시고 저들을 복주시면서 하신 다섯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이것도 긴 소리지만 제목만 얘기하면 그렇다고 네. 자, 이 좋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원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 네.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 그래서 인간으로 하나님은 지었는데, 피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저 인간이라고? 그것은 좋은 말이야. 나쁜 말로 뭐라 요술 그래? 먹은 어르신, 그러나? 네. 술 먹은 덕으하고 하죠. 예. 욕심을 부리는 사람 보고는 아이고 욕심 부리시는 어르신네 이렇게 말하네. 예. 아이고 욕심이 못 갔네. 예. 피그같네 예. 인간으로 하나님은 지었는데 인간에서 떨어졌어요. 비 인간화됐어.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뭘 했느냐? 인간된 인간을 인간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면 순종하여 살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